강고의 왈작 친민이라 하며 강고라는 석경그 편에서 말하기를 친민을 짓는다. 친민으로 만든다. 백성을 새롭게 만든다 말이야 백성을 잘 교화를 하고 감화를 시키고 영덕을 밝혀가지고 백성들이 저절로 감화를 얻는 게 바로 친복이 돼야 되죠. 감복이 그게 바로 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자는 이걸 이제 명명덕 다음에 친민인, 친민을 신민으로 고쳐가지고, 신민장에다 두었잖아요. 주자는. 불시 악어 작타요. 이, 내가 저쪽으로 가서, 저 상대방에게 가서, 저, 저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타 자는 저것입니다. 내가 갈것 없어요. 아나운서가 여기 와서 방송할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방송국에서 방송하면 저절로 여기도 다 비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지인 자응일신하야 피편흥기라. 다만 스스로 능히 날로 새롭게 해서 아까 일신일신 일신 우일신 그러니까 경물치지 성인을 제대로 잘해가지고 저가 문듯 흥기케 합니다. 저핏 자가 백성들이죠? 백성민 자요? 백성들이 저절로 흥기하게 합니다. 흥기라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자진해서 자기, 자기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 흥기입니다. 자기 마음이 좋은 착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작자가 내가 흥기로 말한 겁니다. 흥기할, 일어날 작자거든. 여기는 지을 짝자지만은, 어, 일어날 짝이라도 합니다. 지을 짝이라도 하고, 일어날 짝이라도 하고, 또는 일을, 일할 짝이라도 하고, 공작되어 뭐 일하는 거죠. 내가 공작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 <웃음> 여기는 일어날 짝자요. 그게 바로 큰 길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친민이 되게 친민, 되도록 흥기를 지키는 거죠. 요즘에는 흥기란 말안 쓰지요. 유발 시킨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지요. 발작 시킨다, 발작 시는 것이 아니라 흥기 시키는 거요. 예 감동 시키는 거, 감동하게 하는 거. 고로 명제왈 대 문왕이 후에 흥이라고 하니 흥이 곧 자기 아니라. 그러므로 뱅자 명자 책에 뱅자가 말하기를 문왕을 기다린 후에 일어난다 하니 문왕같이 성덕이 이렇게 아까 낚아버렸네문왕성덕이 있기 때문에 문왕을 보거나 듣거나 한 사람은 저절로 착한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성인의 도를 닦으려고 해서 문왕같은 사람을 기다린 후에 마음이 감동되요 감동되는 것이 흥이죠 흥이 곧 자기다 말이죠. 시에 운 주수구방이나 기명이 유신이라 하니. 그래서 그전에 유신은 법이니 유신이란 말이 적어서 나온 말이오. 원래 치경에 있는 말이라요. 이웃자죠. 치경에 말하기를. 치경은 대합문왕편이오. 그전에 아자 썼죠. 건대자 대합문왕편에 나와요. 문왕의 덕을 찬미하는 말이요대학 치, 대학 문왕편. 치가 전부하면 은 옛날 구호시는 삼천편인데 삼천이나 되는데 고공자가 새로 산정해가지 가지고 311편으로 만들었어요 전부. 그래서 치가 311편입니다. 지금 치경치가. 그중에 하나요. 문왕편이란 게 치의 말하기를 주나라가 비록 옛나라나그 명은 오직 새롭다 하니 주나라가 문왕 이전에 한 400년까지 600년까지 나왔었죠. 문왕의 선조가 그 기주 땅에 조그마한 것이 봉작을 받아가지고 600년 동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하지요. 그래가지고 문왕이 때, 무방이 때 통일천하에서 천자 임금이 된 거죠. 제후가 그러니까 준나라가 비록 옛날 라지만은그 명은 오직 새롭다 하니. 조선이 수 구방이나 기명이 유신이라 우리나라 조선이, 한국이 비록 옛날하지만은 그 명언, 그운명은 나라의 그 명언, 나라 그 천명은 오직 새롭다 말이에요. 한국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자꾸 자꾸 새로워지죠. 올림픽 대회하고 뭐또 다시 박람회도 열고 해서 자꾸 새로워지지 금잖아요 그것보다도 정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명명덕을 해서 새로워져야 할 건데 명명되기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또 많으니 참 따분하죠. 결국에는 다알아지게 되겠지요. 고로 치고로 군자는 무소 불용 기극이니라. 치경말에 거기까지 죠 유신이라 하니 한 것까지가 그러므로 군자는 도덕 군자는 그, 그걸 쓰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극이란 것이 바로 극치의 달의야거든요 경물, 치지, 성인을 극치에 달하면 그게 바로 명명덕, 뭐든 또는 친민, 지어지선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가장 극이 좋죠, 극. 나라 정치하는, 정치하는데도 극이시하죠? 그걸 황건이라고 그럽니다. 황극이라고도 하고. 황극. 황극이란 말이 서경에 나옵니다. 나라 임금이 정치하는 그거 좋은 도가 방법이 황극이라요. 그래서 소강절 선생이 지은 것은 황극경세라 했죠. 황극으로 세상을 경륜하는 그런. 그래서 대학도 지금 경세철학이라고 한 것이 그거래요. 이 황극경세나 비슷해요 사실은.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이 경세죠. 이 경자는 경륜한다는 말이죠. 경륜한다. 그 그걸 쓰지 아니하면 겁나니라. 그래서 유교서는 무극, 태극, 황극, 건극 그렇죠. 건극이란 말은 세울 건짝 극입니다. 우리 지구사에는 동극, 서극, 남극, 북극 그런 게 있죠. 지 일신과 우신이 다만 하룻날 새로운 것과 또 새롭게 하는 새로움이 현사 민으로 역 자장하며 문득 백성으로 하여금 또한 스스로 일어나게 하며 명역 유신하니 그 운명을 바꿔놓지요. 운명도 또한 오직 새롭게 되니 가하겐 심해의 문민이며 심해의 문명이로다. 마음밖에는 백성이 따로 없고 마음밖에는 운명도 따로 없는 것을 가히볼수 있다면 운명도 마음으로 창작합니다. 마음으로 만드래요 운명이 본래 있는 게 아니요. 과거 전생에 만들어놓은 마음의 행동이 운명으로 나타났고 이 다음 운명은 지금 마음에 의해서 어떠한 자귀를 어, 할때 운명이 나타납니다. 운명이 본래 있는 건 아니거든. 또 백성도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 안에 다 백성도 있고 국가도 있고 세계가 다 있죠. 그걸 가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불용 기극이라는 거. 무소 불용 기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했죠. 기명 유신이라는 거. 원효범인는 자기가 과거에 합격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 점을 잘한 사람이 자기를 보고 과거 대설을 못할 거라고 해서 비관했는데, 운곡 법회 선사를 찾아가가지고 그분에게 법문 듣고 그분 지키는 대로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또 복을 짓고 마음을 닦아가지고 3년 만에 또 과거해가지고 출세했죠. 임진연한테 부리나라에 참모로 왔었죠. 원효범이요. 요자입니다. 원효범이 성은 원시요. 요자원효범이 그러니까, 운명이랑 따로 있는 게아니라 자기가 만들면 돼요. 자기 운명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도 될수 있고, 애수도 될수 있고, 공자도 될수 있고, 석가도 될수 있고, 다될수 있어요. 자기 하는 대로. 성인도 될수 있고, 부처도 될수 있고. <웃음> 치에 운, 방귀천리어, 유민소지라 하며, 치경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치경은, 어 반기천리어 유민소지라. 그건 상송 현조편입니다. 현조편. 또, 치운 면만 항조여 치우 구라 하연을 치경에 또 말하기를. 그건 면만 편이고. 면만 하는 황조여 누른 새여 구우에 그친다 하였거나. 그까지가 치읍 말입니다. 치월두번또 인용했죠. 면만이란 말은 꾀꼬리 면 자, 꾀꼬리 소리 면 자입니다. 새소리 면, 새소리 반 자. 황조는 꾀꼬리입니다. 노란 꾀꼬리. 어명나니처럼어명나니 이름이 꾀꼬리 냉 자죠. 면 자도 이렇게 썼죠, 어요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썼죠. 면만, 반자는 오랑캐 반자. 여기는 새소리 반자, 꾀꼬리 소리입니다. 면만이. 면만이란발 말은 꾀꼬리 소리. 새소리 반자인데 꾀꼬리 소리 면, 꾀꼬리 소리 반. 중국 사람들이 꾀꼬리 그 소리를 표현할 때 면만이라고 적습니다. 꽤꼬롱 꽤꼬롱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리 따라서 이름을 꽤꼬리라 했죠. 꾸엉은꾸엉꿍 하니까 꾸엉이라 하고 코끼리는 코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코끼리고. 예? 까마귀는 까오 까오 하니까 까마귀라고 했고, 다 자기 이름 따서 이름을 붙인 거죠. 꽤꼬리 그 우한 노랑새요. 구에 거친다. 구랑은 무슨 언덕진데 좀 거시가고. 편안한 곳이죠. 자기가 마음 놓고 쉴수 있는 뼈꼬리, 그, 버들나무의 어, 우거진 숲이 우거진 언덕입니다. 모퉁이 웃자고. 방기 천리여 주민소지란 말은 나라의 기내가 철지여 천자 임금의 그 수도 중심 한 데가 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하는 기자 그거 아니오. 우리나라 수도가 있다 해서 자 경기도 기자를쓴겁니다반방기철리라는그 거기에 나가지고 이런 기 있죠? 경기도하는 천자 임금이 사는 그 영내를 기내라고 하거든. 나라 기내, 나라 수도 철지 지역이요. 백성이 다 거기에 거쳐 지금 모두 서울에 길을 쓰고 서울에 많이 모여서 살지 않아요? 오직 백성들이 그치는 바라고 했으며, 시전에 말하기를 꾀꼬리, 꾀꼬롱하고 우는 꾀꼬리여 언덕진대 또는 것이 저 숲이 우거지는 구에 그친다고 이렇게 하거는, 재활 어지에 지기 소지로 손이, 소지로니, 가이위이풀려져와 재활은 고공자입니다. 고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그치는데 그 그치는 바를 안다 말이요 여기는 그치는 것은 뼈꼬리를 가리키는 거죠. 뼈꼬리가 자기 그러니까 앉을 자리 누물 자리 보고 다 앉죠. 조지장식의 필태 기림이란 말이 있죠. 새가 장차 수면에 반드시 그 수퍼를 가린다. 아무 데나 그치면은 같다면 사람한테, 다른 동물한테 피해를 당하거든. 조지장식의 필텍 기림이요. 또, 인지구학의 필텍 기사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도 장차 칠 때에는 그 반드시 그 숲을 가려야 되고, 사람의 학문을 구할 때는 반드시 배움을 구할 때는 반드시 그 고명한 밝은 스승을 가려야 된다. 그와 같이 구에 그치는 거니까 새가 그치는데 그 그치는 바를 잘 알고 그쳤으니, 가이인이 뿌려줘와 가이 사람으로서 사람이 돼가지고 새만 못해서 되겠느냐. 새만 갖지 못하이 새는 꾀꼬리도 제자리에 그치는데 사람도 제자리에 그쳐서 그쳐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리에 그치는 것이 지선짜리죠. 구가 꾀꼬리 그치는 곳이고 사람은 그치는 곳은 지선이다 말이죠. 인어 소지는 지선이다. 사람은 그, 그칠 바는 지선 또, 새의 그칠바는, 조소지는 구고 조가 아니라 꺾골이 있죠? 여기서 제대로 하면 엥이라고 해야 되죠. 엥의 소지는 구라고 객꼬리 그 냉자를 지금 세조자로 썼죠 황조라고 옛만 황조 그래서 현조 보면요 어, 만 편에 다온 말이죠 그는 시운 목목 운항이여오 집이 경기라 하니 그것도 시전 말입니다 그건 상송 상송 현조 편이죠 가무리한자 세조자요 아니 그건 문왕편이겠네. 문왕편. 치전에 말하기를 목목한 문왕이요. 목목이란 말은 찍식갈복자죠 화경을 말합니다. 화하고 공손한 것. 목목은 화경이라요 화경. 목목투자가 화경. 화할 목, 공경할 목 그렇죠. 화와 경이죠. 문왕은 턱이 높아서 평소에 항상 마음이 공경하고 또한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과하고 공경한 직식하고 그런 분이죠. 그것도 의럿자가 오라고 합니다. 감탄사. 아까 오희라는 오자처럼. 오! 집이 경지라 하니. 치자는 좀 어렵습니다. 글자도 어렵고. 집이란 말은 이을집자요. 빛나리자. 박정희하는 집자죠. 집자는 이을집자요. 이어서 계속적으로 계속하여 오는 아말이에 감탄사. 아 계속하여 빛나고 공경, 공경에 공경 그친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지라는두 글자죠. 공경에 그치는 거죠. 그게 바로 공경하는 공부가 바로 성의 공부죠? 성의는 바로 경공부라요. 경공부. 주역의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경이 직례하고 공경으로서 속 마음을 곧게 하고, 의의 방해라, 의로서 바깥을, 바깥 외모를 법, 법답게 한다. 이건 법다울 방짜요? 방정한다는 말이죠. 이 자는 방정, 또는 방법, 법이라는 뜻이에요. 경과 음. 경이 입이 덕불고라. 주역 것이 초건에 나오죠. 본교에 말할 때 경이가 입이 덕불고라. 공자의 말입니다. 경과 의가 말이지 성립되면 덕이 외롭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어, 모든 것이로 호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오기 때문에 덕이 외롭지않 않다 말이죠. 군자가 경이 직례하고 이방에라고 그랬죠. 군자가 경이 직례하고 의방연이. 경의가 입이 덕불고라. 좋은 말이죠. 그래서 경공부라고 합니다. 마음을 공경하는 그 공부. 유교에서 이제 총회라 때육군자 성리학자들은 경공부를 이제 불교의 참선식을, 참선을 배워가지고 참선 방법과 같이 마음을 하게 공경을 하는 것그 아주 큰뭐 성인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근엄하게 공경하게 추호도 커트는 생각 안 하고 함부로 방탕하지 않고 마음을 방심하지 않는 거죠 그 공부를 경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문왕을 지금 찬미하는 말입니다. 문왕이가 어떻게 그쳤느냐? 인군이 되매 이내 그치시고 인군이 될 때는 모든 백성과 친화를 사랑할 때 인으로 했고 또 사람의 친화가 될 적에는 위인신은 치여 경하시고 공경에 그치시고 위인자연 치여 효하시고 사람은 아들이 될 적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시고 문왕이도 내나 아들 될 때가 있잖아요. 문왕은 아버지가 왕계 아니요. 또 위인부엔 치여자 하시고 사람은 어버이가 될 때는 아버지가 될 때는 사랑에 그치시고 무왕의 어, 아들이 바로 무왕 주공이 소공이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어, 아버지 도로을할 때는 차에그치시고 나라 사람과 사귈 때는 신에 그쳤다말이 믿음 믿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다섯 가지 그치는게 나옵니다 오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 시간 채워야지. <웃음> 응? 지역 인, 지역 경. 이건 적을 필요가 있죠. 또 지어효, 효자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군이 될 때는 인해 그치시고 또 친화가 됐을 때는 공경은 임금을 공경하는 경에 거치고, 또 아들이 됐을 때는 이건 인군이고, 그냥 너는 친하고, 이건 아들이고, 이건 아버지가 됐을 때고, 이건 이제 나라 사람에게 나라 사람과 사귈 때는 친에 거치고, 그러니. 그게 바로 지어 지선이구만. 그렇지 않아요? 이 다섯 가지가 지선이지, 뭐, 또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지선이지, 지극한 선이지. 겨우의 명명적 친민, 제 지어 지선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오? 예? 아니, 못했는데, 예. 그만. 예? 10분은 까먹으라고요?